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지금 갑자기 와서? 예전이 그립다고 하셨잖아요. <웃음> 예전에도! 지금 제가 가져갈게요. 고급이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델 활동 하고 있고. <웃음> 네. Are you a model? 아, 오케이 또. 네, okay. 네 모델 일을 하고 있고 올해는 좀 새로운 거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운동도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엄청 구독하면 항상 뵙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자식이 너무 좋냐가지고. 아, 아, 아. 그래. 동생 아이고 옷좀 벗고 이렇게 아, 네. 어, 그래 네. 편하게 해, 편하게 그옷그저저저저아 어, 이거 내가 걸어줄게 아예 아이스장 아, 아, 아, 어, 오늘 뭐 살짝 안 가나? 아이스장 예 가도 가면저 제가 엄청 좋죠. 122만 원있는데 괜찮나? 아예 괜찮습니다. 얘기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어. 아그 모델이 다 마른 몸이어서 이게 저는 이제 그 맨몸 운동만 했는데. 네, 좀 어깨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밥 먹었지? 안 먹었는데, 첫 끼여서, 이게 네. 엄청 많이는 안 먹어요. 아쓰, 요즘도 괜찮아? 어, 좀, 좀, 좀만 더. 아, 아. <웃음> 아. 아니, 그래. 못하지, 그래. 그래, <웃음> 그래, 그럼. 아유, 좋습니다. 음, 너 우리, 동생으로 해 내가 간을 좀 맞춰줄게. 네. 미안해 돈이 없어서 동생한테 뭐 <웃음> 아니요 좀 짜면은 좀 해먹어 밥좀더 넣어서 먹어 음 밥이 맛있네요 <웃음> 어, 맛있지 네, 맛있어요 음. 아, 맛있네 재현아 멋잔 자자. 음. 그래? 응. 불, 불, 불 좀, 꺼져. 잠깐만요. 어 오셨어요? 야. 미션 두 분이서 좀 친해지셨나요? 어, 친해졌죠. 어, 네. 같이 잤어요. 두 분에서 조금 더 친해지시는 기회가 될까봐 저희 스피드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 가 문제랑 한 문제랑 천 원씩 드릴 거예요. 준비 시작. 말아, 말아. <웃음> 아, 하이, 하이, 하이. 어, 유태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김치! 김치! 김치 엉덩이! 엉덩이 김치! 아,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부들부들! 엉덩이 엉덩이! 오케이!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취테마 어! 프로틴! 보충제! 보충제! 섞어서! 흔들어! 다시, 다시, 50초 지났습니다. 태권도! <웃음> <웃음> <행>, 행위예술!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니, 헌두, 헌두. <웃음> 아, 절도, 절도. 아, 하. 아, 잠깐만, 잠깐만, 어, 그, 떡볶이 아줌마. <웃음> 김부선, <김무성>. 거기 <오케이>. 어. <웃음> <웃음> <웃음> 준비 시작. 김상현이, 박상현이 구독자, 합숙자. 상현아, 장상현이, 김상현이, 김상현, 박상현. 아 패스해 빨리. 아아 아, 진짜. 오! 구독자, 합숙자. 모델! 정답, 정답! 버피 테스트! 정답! 간장 계란밥! 간장밥! 정답. 정답? 아니, 간장 계란밥! 정답! 오케이. 음식도 지났습니다. 아. 물고나무 소리! 아, 정답! 어? 어? 탑 <웃음> 차이! 개 차이! 어? 어? 앞에? 라인 차이! 아! 아! 차이. 차이 아! 아! 차이 아! 아! 아! 바 아! 차이 아! 아! 아! 아! 치과. 아! 정답. 음.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10초 남았습니다. 신이 캔! 정상위! 하나, 정상위! 섹시! 어, 고마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쉽다. 그냥, 그냥 기본적인 미션도 만원, 이만원 주시면서 이렇게 손님 불러서 해가지고 지금 9천원, 9천원을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야, 아직도 못 먹고요. 그러면 두 분이서 운동하시는 미션으로. 네. <목소리가> 비 시작! 하나 둘셋넷 6, 섯 여섯 11, <웃음> 여덟 아홉 열열 12, 13, 14, 15, 여섯 17, <웃음> 18,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십, 일곱, 아휴, 하나, 둘, 120! 미시켓이, 미시켓이. 멤몇십 오케이. 하지, 아, 이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니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오이오오케오직이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부이오케우 오케이. 오 여섯, 팔십, 이십팔 넘남지 아, 이주 남았나요? 이십 분 남았습니다. 아, 그 셋, 넷, 다섯, 여섯, 아 남았습니다. 십, 십, 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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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8천원. 와, 오늘 사형이 다 했다! 와! <웃음> <clearing ups> 응, 와. 운동 잘했나? 예, 네, 오늘 정말. 빡세게 했습니다. 음. 네, 뭐, 음료 사줄게. 안녕하세요. 음료사 하나 골라 네 어. 아, 마스크 사자 우아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사장님 혹시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없어요? 형 아까 돈 받은 거 여기 있어 여기 있형돈 받은 거 아, 라나너 아, 아, 근데 네. 마스크 가하기 어렵다고 나갖고 그저께도 구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식9 진짜 어,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네. 이쪽으로 갈까? 아, 맞다. 우리 그 상현이 먼저 해야지. 오늘 용돈 7천원 줄게. 7천원0주최장서 피시방 에서하최장서주최장에 네! 주최장에서 주최장에서 주최장에서 주최장에서 주최장에서 주최 응,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대학형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잠시 여기서 계속 있었다는 게 <웃음> 어. 너무 저도 뜻깊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언제 잠옷 하나 봤니? 잘 준비해야 됐구만. 나랑 <웃음> 네. 되게 즐거웠어. <웃음> 빨리 씻고, 이제 잘 준비해야지. <웃음> 알겠습니다. 응. 시상인지. 다들 전해. 만나서 반갑니 가볼게요. 응? 가볼게요. 만나서 반갑습니 아, 네. 네, 보겼어 네요 네 잠깐만 네. 네. 보죠? 네보 됐습니다 응 잘해 뵐게요 네, 음. 네. 바랑님 구독자란 24시간 어떠셨어요? 그때요? 네 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그 크리에이터 그팬 가서 그냥 뭐 아침도 자고 밥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게임하고 뭐 재밌게 놀았어요 2,4시간 <웃음> 중 소면시간 8시간 낮잠 잔고 2시간 빼서 총 14시간 시급으로 계산해서 12만 300원 드렸습니다. 뭐야? 또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 장난질을 정난질을 리듬 타면서 해야지 뭐라고요? 잠자는 시간들은 다 뺐습니다. 낮잠 2시가 흐르면 8시가. 잠을 뭐 각방 썼습니까 <웃음> 앞으로 소고 많으셨고요. 아니 아니 아 잠깐 잠깐 잠깐 좀그아 잠깐 말이야. 앞으로도 아이 나갔는데 뭔 소리야. 아니 얘기해 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얘기해 보세요. 아니